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? 자라였다. 주님, 칭찬하며 우린 맞아 주실까?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,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었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 난 낮에 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모두 기쁨으로